감자탕 만나는 서로 저녁을 떼우려고 하는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멈추지 <않고 보자는> <웃음> 오늘 여기 있긴 했 안개 봐. 음. 진짜 안보이더라. 응? 응, 아니, 이거 바로 앞에. 2일차 로스 바이스로 갑니다. 오늘은 베이비 우린 모두 죽을 것이다. <웃음> 출발한지 10분이 지났다. 차를 타고 싶다. 돈키 서비스 <웃음> 돌아가면 돈키 <동키> 서비스를 <웃음>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. 누가 가물 나간다. 오다 고친다. 오야산 봐. 와, 또 있는 것 같아. 소금 사먹겠다. <웃음> 여기 딱앉는거지 어, 한번 해자. 하자, 하자. 야, 여기서. 아씨, 리얼로? 어. 음, 그런 가사 뭐있지? 괜찮아? 야 미친짓이야 이제 내려가나봐 Break. Yes. What's this bias? s h o l d wash s e i l a s h my shoes. I'll a s h my shoes. Oh, my shoes are all wet. Where did I go? I d i n t e o 가 우리가 머물 숙소인가요? 어,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여기야 I don't know. At this point, I don't think I could do the Camino without it. So I'm gonna follow right behind you. Oh! Yeah. That was <laughs> great. Thank you. s o m o n e s o m e s o m e n s o m e o o m n d I o e o n o m e l n e o m o n e s o m e o n s s e o n Someone. o e o n e s o o s o n d r y l e t s g o t o g e t h e r 나 왠지 양말 놓고 온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려고 그랬지 <목소리> 자, 네. 저기다가 누가 피스 그림 그려놨네 790키로 우리가 <목소리> 가야할 길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아저씨가 <목소리도> 어어아어어